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럼 얘가 3으로 묶인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교점이 두개야 1하고 3 맞지?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할거야 여기는 플러스 9 여기는 마이너스 9 플러스여서 증감증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킬거냐면 이렇게 시킬거야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를 거야. 그리고서 여기에, 여기 칸이 또쫙 나서, 여기가 1, 3. x의 범위. 그때 fx, f'x. 자, f'x는 요 사이, 1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양수지. 네. 여긴 0이고 요 사이는 음수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양수잖아 이 학교에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여기서 증가하고 가만있다 감소하고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값은 1마6뿔구뿔1 그래서 5라는 걸 갖고 x가 3에서 극소를 갖는데 x가 3일 때의 값은 3을 넣으면 27-54+27+1 그럼 x축은 요 밑으로 지나가겠죠. 여기보다 훨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기 y축은 요렇게 있을 거고요.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거 몇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미분해야 돼 f'x는 4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x 4x로 묶여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어머나 3차인데 근이 세개네 x는 0, 1, 2 맞지? 근이 3개인데 3차인데 최고차항 양수야.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0도 지나고 1도 지나고 2도 지나게 그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중에 이런 그림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학교에서 얘기하는 증감표로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증감표 여기가 0, 1, 2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가 누구야? x가 0 여기는 x가 1 여기는 x가 목소리가 아무도 안들려이2 그럼 0일 때 값은 얼마야? 집어넣었더니 2. 2일 때 값을 집어넣었더니 16-32 플러스 16 플러스 2. 2. 1일 때 값을 집어넣었더니 1마사 뿔사 뿔이 3. 됐죠? 우리가 응. 3차함수 그래프를 잘 정리하면 4차함수도 3차함수처럼 편안하게 정리해놓을 수 있을거야. 우리가 4차함수에3차함수 4차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은 어제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 자 그럼 요거 극값을 가질 조건 생각해보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대비되는 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좀더 자주 나온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생각해봐봐. 최고차 한 개수가 양수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얘는 그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값을 갖는다는 건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근을 두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을 한개 갖거나 갖지 않는다. 즉이 녀석의 해석은 이 녀석의 도함수인 f'x의 프라 판별식 d가 0 이하다. 그러므로 얘의 뜻은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극값을 갖는다.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 이하다. 되셨죠? 넘길게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해 보면 이두개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잖아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함수 fx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다는 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차함수가 안만나거나 이차함수가 스치기 때문에 그래야 0 이상이 되지 어. 자 다음 그래프는 세가지중 다음 하나가 된다 어떤게 될까 다음장에 나와있나? 나와있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F'X가 프라임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게 이렇게 세가지라고 만나지 않으니까 계속 플러스여서 증가만 하는 거 플러스 0 플러스 올라가다 살짝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감소 증가하는 거즉 여기서 극소를 갖고 여기서 극대를 갖겠지 민영이 어디 갔니? 잠시만요 떨어뜨려가지고 어? 뭘 떨어뜨려? 음료수 흘렸어요 초징이지네 다음 차 가봅시다 이거 가봅시다 자 그럼 fx가 몇 차야? 3차잖아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때니까 f'x의 프라임 판별식 d 가 0보다 크다로 빨리 가야지 그럼 f'x는 프라임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 녀석의 판별식 d 는 4a 제곱 마이너스 12에 얘가 0보다 크다 즉 a는 3보다 크거나 a는 0보다 작다 극값을 가지지 않았나? 얘 예, 반대지 a는 0과 3 사이에 있더라 자 지난 시간에 나갔던 그 66문제는 다 푸셨습니까? 함수의 극값? 네네 네, 좋습니다 채점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면 좋은데 안 할거고 너희는 채점하는게 없던데요 아 그래 올려놓을게 미안해 자 생각해보자 음. 자 생각해보자 우리 3차 함수당 4차 함수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면 좋아 3차 함수는 극값이 있어 없어?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지. 네. 극값이 있으면 몇개 있지? 이거니까 반드시 두 개지. 네. 3차 함수는 극값을 두개 갖거나 갖지 않는다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F'X의 프라 얘가 실근이 두 개다. 이 뜻이지. 그러면 4차 함수도 생각해봐. 4차 함수.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 가질까 안 가질까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자고. 4차 함수를 미분하면 F'X 몇차 함수? 3차 함수가 되는데 가장 굴곡이 심한 상태로 만나보자. 여길 지나거나 스쳐 지나거나 또 하나는 여기 세 군데를 만나거나 또 스쳐지나거나 요렇게 자 1번의 상황을 먼저 봐봐 여긴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지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단 말이야 2번 봐봐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 증가 주춤 감소 이거지 감소하다 증가 주춤 증가 민영이 괜찮아? 세 번째는 세 군데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네 번째는 마마뿌리여서 감소 주춤 감소 증가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내려가다 올라가 어떻게 그리던 간에 4차 함수는 그 값이 있어 없어? 있어. 무조건 있어 그럼 4차 함수는 무조건 있는데 그 값이 몇개 있는지 보자 반드시 있는 건한 개는 무조건 있지 네. 내려가다 올라와야 되니까 한개 아니면 세 개라고. 한개 아니면 세 개가 있어. 자. 극값이 1 또는 세 개. 최고창 A가 0보다 크다면 극소는 반드시 있는 거야. 극소는. 꼭 있지, 얘는. 오케이? <웃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아요. 그럼 넘겨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봅시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래. 몇차 함수가? 4차 함수가. 네.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얘 그림이 극값이 하나거나 극값이 세개인두개 그래프 중 하나인데 극대를 가지려면 이걸 가져야 되네. 네. 즉 근이 3개였어야 되네. 누가 f 프라임 x의 근이 몇 개? 3개. 그럼 f 프라임 x를 만들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k x. 4k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거죠. 네. 네.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근을 몇개 가져야 돼? 네. 두 개를 가져야 돼. 얘가 하나 가지니까. 네. 근데 이두개 중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0이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세 개의 근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면서 즉 4k는 작아야 돼. 뭐보다? 9보다. k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지만 누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다. 또는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틀렸어요? 아니요. 왜 자꾸 답을 봐? 민영아? 네? 민영이 말고 민형이. 민영아? 네? 왜 자꾸 답을 바띠대야 자, 그럼 그때 네, 끝. 극대... 뭐라고? 보고 싶었어요. 나를? 아, 네. 아니라고? 아, 맞아. 자, 극대를 갖지 않는다, 이거지. 극대를 갖지 않으냐면, 이 녀석의 F'X의 근이 세 개만 아니면 된다고. 한개 또는? 음. 두 개면 돼 맞죠? 요거 그대로 응. 가지고 올게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요렇게 나왔어 얘 근이 한개 또는 두 개여야 해 그럼 얘가 지금 0이라는 근을 가졌잖아 네 그럼 근이 한 개이려면 얘도 누구 0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네민0이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럼 0을 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K가 0이거나 얘가 한 개의 근을 가지니까 얘가 근을 안 갖는 경우 판별시티가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한 개를 갖는 경우지 네. 그러면은 네. 얘를 풀었더니 9-4K가 0이니까 4K는 9 이상 K는 4분의 9 이상 또는 0이라는 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어차피 이 앞페이지에서 푼 거에 반대 상황이 얘야 그래서 이 앞페이지에서 푼이 녀석의 반대 k는 0 또는 k는 4분의 9 이상이다 라고 답을 내고 다음 장을 봐도 상관없어 음. 즉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는 극값을 가진 어쨌든 갓건 안갓건의 이두 개의 그래프 중 하나라고 1번이 얘를 푼 거면 나머지 영역은 반드시 얘밖에 안 나온다 고자 기운내시고 갑시다 너희가 대답을 잘 안해주면 나도 힘 빠져 2020년 하반기 첫 온라인이거든 우리 힘좀 내자 오케이? <목소리> 민영아 민형아 네 방이야 거실이야 방이야 방이야 네 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해 책상 이에아 책상 위에 앉은 거야 네 책상 위에 뭐라 앉아 의자에 앉았지 네 의자에 앉았어 <웃음> 미안해 아 방이 굉장히 크구나 뒤에 있는 문이 굉장히 위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방 바닥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네요. 어 민영이는 뒤에 페브리지로 봐서는 담배 끊으세요 응? 아, 뒤에 페브리지가 보여서 관심 끄라고? 알았어 자 다음 가자. 농담을 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 씨.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이 녀석의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2 가로열고 A-1의 X 플러스 A-1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4로 나누면서 A-1을 묶으면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제 글자 잘 보이시죠? 민형이 어디 갔어? 또? 자, 극값을 갖는다와 이 다음 문제인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동일한 문제며 범위만 반대기 때문에 A는 4와 1 사이다.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F'의 x 판별식 D가 어 잠깐만 이게 0 이상이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잖아 크다 크다 크다 작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 이하다 그래서 여기 갓갓 들어가야지 음. 민영이 카메라 하고 잠깐 그만 쳐 긴급자람을 따라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답장. 음, 자 이런거 좀 어렵거든 살짝 별표 치고 가자 요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래 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마이너스 1요렇게 들어가래 마이너스 1과 2가 그럼 나는 요 값하고 요 값을 어떻게 알아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F'X는 프라 3x 제곱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a야. 얘가 근을 두개 가져야 돼 일단. 근을 두개 가져야 돼.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해. 그래야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니까. 그러면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하고 요 축이 지금 어딘데 축이. 미분에서 0 만들려고 랬잖아 x는 1. 근데 범위가 어디야? 여기 어디 마이너스 1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디 누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지. 그러면 1을 넣어도 0보다 커야 되고 2를 넣어도 0보다 커야 돼 누가 얘가 즉 f' -1'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돼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f' -1 값이다 f' -1은 a 플러스 9 F 프라임 E는 A 즉 A는 0보다만 크면 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됐나요? 네 민영이는 오늘부터 계약했나 내일하나? 네. 아니요. 아 네, 내일이요. 어, 민영이는 학교 수업이 다 끝났어? 네. 몇 시에 끝났어요? 4시 10분. 어, 4시 10분에 끝나고 4시 반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집에서 하루종일 노신 분, 방학이 아직 안 끝나신 분은 그것보다 늦게 들어오셨네요. <웃음> 하나 더 4차함수 최고창 양수 그럼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거여야 되잖아 이 그림이려면 F'X가 프라임 근을 몇개 가잖아 세개 가잖아 미분합시다 이렇게 되고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될거지 얘가 근이 3개이려면 여기 지금 0이 있으면서 얘가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을 가지면 안되지 여기 이미 0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은 판별시티 0을 넣었을 때 만족하면 안되는거니까 마이너스 2A는 0이 아니어야 돼 A는 0이 아니어야 돼 이걸 만족하면서 9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돼 8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돼즉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며 a는 0은 아니니까 0을 제외한 거나 0보다 크다 그럼 이 다음 문제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겠지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이거잖아 얘의 반대잖아 굳이 새로 풀지 말고 이거의 영역의 반대만 구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뭐가 생겨?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0이더라. 이거의 정반대. 얘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할 건 여기하고 여기 또는 여기. 민영이 괜찮죠?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유형 괜찮네. 3까지 했거든? 현재 시각 4시 59분이야 제가 4시 3문제니까 따라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주는데 어 5시 15분까지 시간 줄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우리 사 만날거야 안되면 불러주고 선생님 몇 페이지 다시 펴주세요 하면 내가 또 펴드릴테니까 똑카톡 소리도 들리지? 네 어, 미안해 풀면서 들어 다 어제 핸드폰 잊어버렸었어 어디서요? 금요일날 꽐라가 돼갖고 집에 들어갈 때 택시에 두고 내렸어 그래서 어젯밤 9시에 택시기사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찾았어 찾았어요? 어, 찾았어. 어... 아. 아쉽다는 표현이, 필력이... 이 <웃음> 형이. 아니, 아니, <웃음> 천천히 정리해 10분 남았으니까 Yeah, 제 머리색깔 어때요? 응? 네? 머리색깔 어때? 무슨 색을 연하신거예요 흰색. 흰색 어 실버 화이트 노우 실버 어 그레이 약간 은색? 회색? 좋 같다고 알았어 민영아 말하지마 김민영 그렇지. 다 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돼. 문제도 적혀있어. 고난도라고 적어 놨거든요, 여기.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녀석의 값을 구하래. 일단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 3차 함수인데 극대를 갖는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1, 3차, 극대, 5일치 이런 그래프겠지. 극대니까 여기서 극대일 거고 x는 1이라는 데서 극대를 가질 거야. 여기가 극소니까 여기는 x는 알파라는 데서 극소를 갖는데. 자 그리고 0이라는 거. f0이라는 값이 있어요. 0. 0이 어딘지 모르지만 0을 내리그었어. 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x가 0인데 그때 f0은 여기야. 얘하고 같아지는 값이 두개 있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야? 음. 세 개잖아. fx와 f0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두 실금만 가지래. 세개야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두개를 가지려면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가야 돼. 그 값이. 그래야지만 오로지 몇 군데서 만나두 군데서 만나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조금 더이쁘장하게 우리 몇가지 정보들을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3차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는 x가 알파야. 그런데 0이라는건 왼쪽에 있어야 될테니까 극대를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극소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돼야돼이 극소를 지나가는게 누가 돼야돼 여기 만나는 이 자식이 0이 돼야돼 됐지? 그때 F5 빼기 F1을 물었어. 요 F5가 누구고 F1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F0이라는 게 이게 이게 Y는 K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F0이 K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Fx는 K를 만족하는 근이 X는 0 또는 알파지. 네. 민영이 괜찮아? 민영이 괜찮아? 네. 네 집에서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티내야 돼 목소리를 크게 내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 좋아요 고마워요 막 크게 내라고 그냥 부모님이 맛있는거 갖다주신다 미안하다 자 근데 어제 얘기,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뚫고 지나갔고 여기는 스쳐 지나갔어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에 x 의 x-알파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자 내가 수학 2를 너희랑 하면서 함수 특정학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 함수를 특정하는 거. 함수 특정하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힌트를 많이 준거예 얘가 바로 넘어가면 fx-k는 0이라는 이 녀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 그치? 이걸 넘어가면 fx는 뭐가 돼? 야 돼? fx는 최고창에서 어차피 1이었으니까 x의 x-alpha의 제곱 플러스 k 꼴이야. 이 녀석이야. 근데 나는 뭘 알아? 얘를 미분한 f'1은 f'1은 극대니까 0이지. f'1은 0이야. 그러니까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미분하러 가자. 무슨 미분이야 이거? 곱 미분이지.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상수 날라가고 여기다 1 집어넣읍시다. f 프라임 1은 1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가로 열고 1 알파 뭘로 묶여? 1-알파로 묶여. 1가 아니라 3-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알파는 1 또는 3인데 1이 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3이잖아요. 그래서 f(x)는 x의 x-3의 제곱 플러스 k인데 f(5)는 5 곱하기 4 더하기 K F1은 1 곱하기 4 더하기 K 그대로 빼면 20-4 16 이거 어려워? 나 지금 시간 줄거야 현재 시각 5시 20분이야 3분 줄게 23분까지 이 문제 정리해 이해 안 되거나 모르면 선생님하고 불러도 돼 다0죠 23분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고난도입니다. 이거 몇 번까지 있는 유형? 5번까지요. 오케이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최고차항계수가 1 3차함수 극대값 가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림일거야 그리고 극대값은 x는 0에서 2라는걸 가죠 맞죠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를 집어넣은 게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근의개수가 4개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거든?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 밑에 있는 게 접혀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검은색 그림이. 여기를 요기, 지난다면 그때 2니까 극대값을 지나는 요기겠지. 여기 극대를 지나면서 몇 군데서 만나?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그림일 때요건아니란 얘기네 얘가 0은 아니야 더 내려가도 아니야 그럼 여기 스쳐 지나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또 생각해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스쳐 지나가면 여기도 스치듯이 근데 여기가 2니까 2를 지나가면서 몇 군데서 만나 역시나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도 아니란 얘기지. 2를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게네 개여야 한다는 얘기야. 네. 그, 그럼 여기 한 가운데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한 가운데를 지나면. 그때 2랑 만나는 네. 게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맞지? 민영이 괜찮아? 네. 네. 그니까 여기 한 가운데 지날 수 밖에 없어요. 여기 한 가운데. 한 가운데가 0이야. 요 길이도 2, 요 길이도 2. 즉, 극소도 얼마? 극소는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네. 안 그러면, 만약 극소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작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역시나 이럴 거고, 올라가면 다섯 개가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즉, 이 녀석에 의해서 극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사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봐봐 3차 함수는 점대칭 그래프야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여기 점에 대해 대칭이야 이 점은 극대를 갖게 하는 것과 극소를 갖게 하는 것에 요 둘의 정 가운데 점이기도 해 대칭이니까 점 대칭이니까 네. 여기가 음. 1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얼마여야 해 그러니까 2여야 돼이 음.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만 해 그게 점대칭이거든 음. 라이트 right. 자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것에서 알수 있는 값을 먼저 생각하자. F0은 이고 f 0은 2고 f 프라임 0도 0이야. 됐지? 네. 네. 자 일단은 요거 하고 밑에 거는 그 다음 얘기니까 극소값이 이거니까 언젠지는 모르잖아. 현재 알고 있는 건 샤라락 여기가 x 는0 이고 그때 2예요여기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 마이너스 2 에요 이거지아 오케이 야 그러면 쌈차함수 uh, 이 p fx 는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야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b. 글자 잘 보이세요? 네. 네, 네. f 0은 2야. 그러니까 c는 2야. f 프라임 0도 0이야. 그러므로 b는 0이야. 즉,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eax야. 네. 근데 요게 3x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a 이렇게 나올거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교점이 두개인건데 한놈은 0이고 한놈은 마이너스 3분의 2a야 근데 0에서 극대기 때문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2a야 네. 그러니까 요값을 집어넣은 f에 마이너스 3분의 2a 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집어넣으러 간다, 여기다. b는 어차피 0이고, fx 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에요.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3분의 2a 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4a 세제곱, 플러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돼 양변에 27을 곱해 마이너스 8a 세제곱 플러스 12a 세제곱 27을 곱했어 54는 마이너스 54 4a 세제곱은 마이너스 108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그럼 a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즉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멀구의 f3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그럼으로 답은 2 현재 시각 5시 29분 5시 33분까지 정리하셔요 이 문제 정리하셔요 여기 넘어가면 한 곱이 넘어가는거야 이 다음 단원이 있는거는 한 단원 넘어갈거야 그 단원은 우리가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볼거야 다 되셨죠? 앞에, 어,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변형문제 하나씩만 다시 한번 손대 드릴게요. 자, 집중. 3차 함수, 극값 가져, 최고창 1이야.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지. 3x제곱 플러스 2ax 고마워 대답해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반별시 딜드 4a제곱 마이너스 12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커야 해 12로 나누면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커야 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커야 해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아야 돼. a는 6과 0사이 정수 몇 개? 5개 민영쿤 괜찮아? 네아너 말고 민영쿤 넌 민영야 네? 아 네? 원래 <웃음> 그랬나? 자 3차 함수 극값 같지 않아 F'X의 프라 판별식 D가 0 이하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의 판별식 D는 4A제곱 마이너스 12 가로 열고 A 플러스 6의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하더라 a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8이 0이하더라 a는 6과 마이너스 3사이더라 정수 a의 개수는 10개. 되셨어요? 또두개 네. 그러면 그 다음 변형 문제도 보자. 그게 그거야. 여기에서 어, 3차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f'x를 프라임 먼저 생각해보자고. 3x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인데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림일 거야.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여기 0 되는 거 이렇게 찾으면 여기서 극대를 가질 거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건데 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뚜루루루 뚝뚝 뚜루루루 뚝뚝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되네요 집어넣을게요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보다 커야 돼 f'x 넣었어 마이너스 3a 네. 어? 네? 뭐? 네? 어? 네? 뭐? 네일라이자 네, <웃음> <웃음> 마이너스 이제 <1A> 이방이12 <웃음> 마이너스 4a, <웃음> 마이너스, 4A <웃음> 마이너스 4 <웃음>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되지 3 마이너스 <웃음> 2a <웃음> 마이너스 2 플러스 a 든 <웃음> 0보다 작아야되지 a는 자가 1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못풀면 얘는 3a 여기가 8 그럼 a는 3분의 8보다 작으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2 하나지. 네. 또 가봅시다. 3번에 대한 변형 문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를 안 가지니까 예지 네. 그러면 f'x가 프라임 근을 몇개가죠 한개 또는 두 개를 가져와 미분하면 e x 세제곱 플러스 2 e 가로 열고 a-1에 x-2a 이렇게 되죠 조립 제법을 해보세요 조립 제법을 뭘 집어넣어야 안 될까 음. 그렇지 a를 없애기 위한 방식으로 1을 넣어보는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식은 2로 묶으면 2에 x-1에 여기 2로 묶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거란 말이야 이 녀석이 근이 1개 또는 2개여야돼 그럼 근이 1개일 방법은 얘가 판별식 d가 0 보다 작거나 근이 두 개인 방법으로는 얘가 판별식 D가 0일 수도 있겠지. 얘가 중분을 음. 가져버리는 거. 또는 얘가 1을 가져도 되지. X는 1을 만족해도 돼 얘가. 네. 자 1을 넣어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이여도 성립합니다. 그렇죠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으니까 4a는 1보다 커야 돼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죠 요 줄을 모두 성립해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소값은 누구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알겠느냐 네. 자 이제 고난도 변형문제로 간다 자, 3차 함수야.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이게 뭐야, fx랑 누가 같아지는 거야? p라는 게 같아지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한다면 2일 때와 5일 때의 값이 같을 수 없어. 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일단. 그리고 p를 막거서두 군데서 만나려면 극대를 스쳐 지나가거나 극소를 스쳐 지나가야 하거든. 네. 민영량 괜찮아? 네. 누가 민영량 할 거야? 손 음. 들어봐. 저요. 민영쿤 누가 할 거야? 제가 네. 할거 오케이. 민영쿤 괜찮아? 네. 어, 근데 피가 그러면 여기가 최대일까? 저기가 최대일까? 얘가 최대겠지 위 아래로든. 네 P의 최대값은 F2더라 근데 2할 e 때하고 5일 때가 같다며 그럼 여기가 X는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X는 5가 돼야지 <웃음> 됐어? 네. 그러면 여기 P랑 같아지는 거니까 Fx는 P와 같아진다 즉 Fx-P는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x-2는 두번 갖고 x-5는 한번 가져라 맞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음. 즉 fx가 누가 돼야 돼 x-2의 제곱 곱하기 x-5 플러스 p 이게 돼야 돼 되셨죠? 그러면 언제 극소를 갖냐고 물었어 지금 언제 극소를 갖고 극소값은 얼마야? 이거니까 F'X는 프라임 우리 요조건 하나 더 보고 봅시다 0은 0이래요. 0로 봅시다. F0은 마이너스 20 더하기 P니까 얘가 0이어야 돼서 P는 20이 될거고요 F' 프라임 이거는 앞에거 미분 뒤에거 유지 앞에거 유지 뒤에거 미분 얘는 x 마이너로 묶이니까 2x 10 더하기 x 마2 x 마 2에 3x 12즉 f'x는 언제 영이야2 또는 4에서 여기가 극소가 x는 4라는 거지 쿤양두분다 괜찮으세요? 네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빠른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되었고 그 4를 집어넣으란 얘기잖아요. Fx에 집어넣으면 F4는 4 마이너스 1 20 16 정답은 20이 문제 정리하실 시간 현재 시간 5시 42분 5시 46분까지 4분 고! 나는 커피 한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상으로는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만나는데 6시 25분경까지 만날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7시에 수업이 종료합니다 7시 종료에요 요 텀에 요 30분간 해야될걸 내가 주니까 그걸 다하면 톡으로 완료를 보내고 쉬는겁니다 네. 오케이 네 음. 아마 이 시간 동안에 C를 하라고 하겠지 내가 네어 C문제를 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과제가 기본적으로 교재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교과서 문제 풀어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민영이 같은 경우 민영쿤 같은 경우 뒤에 책이 엄청 많은데 저 책들을 다본 책인가요? 것도 있고, 안본 것도 는 것도 있고 아 역시 책장은 장식이었어 <웃음> 자 변형문제 마지막 변형문제 자 요게 무슨 뜻이가 생각해봅시다 을 요게 무슨 뜻이냐 이거이 무슨 뜻이냐 요거는 x는 2 e. 생각해봐봐 2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거랑 왼쪽으로 떨어진게 똑같대 x는 2를 대칭축으로 삼는거야 X는 2를 대칭축으로 삼는 함수야 오케이? 네. 자 이때 좀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자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네. 그럼 대칭축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떤 걸지 여기가 X는 2라는 거야 지금 왼쪽이랑 보고 비교해봐. 0이야. 0이면 왼쪽인데 0이, x는 0에서 2보다 값이 낮을 수 있어, 이거? 음. 불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란 얘기지. 음. 이 그림이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야, 이거.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을 음. 씌워서 1을 걷더니 그럼 절대값을 씌워보자. 대칭이니까. 절대값을 밑으로 씌우면 뭐 의미가 없겠지. 아 X에다 절대값을 씌웠구나 우리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라면 X축 왼쪽을 지우고 이것을 붙여넘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원래 그림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다 여기가 지금 X는 2고 그리고 이걸 X는 0이 뭐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0이 있을 텐데, X는 0. 그게 Y축이니까. 그럼 이 왼쪽을 지우잖아요, 이렇게. 절대 값을 씌웠으니 얘를 지우고, 얘랑 똑같은 걸 이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서 뭘거어 1이라는 선을 걷더니 세 군데서 만난대. 어떻게 가야 세군데서 만날까? 현재 상태는? 불가지? 네 민영쿤 괜찮아? 네저저 저 투는 그냥 괜찮다고 해줄게 이런 투인데 네, 아니요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봐봐 방금 우리는 여기를 X는 이라고 했고 여기 어딘가를 x는 0이라고 했어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어딘가를 x는 0으로 잡아보자고 여기 어딘가를 그럼 그래프가 응. 0에서 요렇게 y축은 안거야지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거든 어떻게 그야세군데서 만날까 없지? 없어요 그치? 그럼 남은 X는 0을 글수 있는 게 여기거든 극소일 때 그리고 그려보자고 어떻게 거야 세 군데서 만날까? 이거지? 네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뭘 얘기해주는 거냐면 x는 2에서 극대를 갖고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 극소값이 1이야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한방에 해석되는 게아니야다그려보고 판단한 거지 지금 네.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자, 근데 생각해봐봐 2에서 대칭이야 2에서 대칭인데 여기가 0에서 극소야 그럼 여기 몇이어야 돼? 어4 그럼 힌트가 뭐야 F2는 얼마인지 몰라 F'2는 0이고 F'0도 0이고 F'4도 0이고 F'0은 1이고 F4도 1이다 이거 알지 네자그러면 우리 희한하게 가보자고요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얼마 f2는 얼마야 이걸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몇 차여야 돼? fx가 4차니까 f 프라임 x는 3차. 최고차항 계수가 3이겠지. 4겠지. 2분했으니까 네. 근데 누구를 근으로 가죠? 2, 0, 4를 근으로 가죠. x-2, x에 x-4 이렇게 되겠죠 얘가. 네. 그러면 f'x는 4x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4 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32x야. 됐지? fx 만들러 가자. 우리 힘들게 적분 얘기하지 말고, 뭘 미분해야 얘가 됐을까? x, 4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x, 제곱이었겠지. 근데 뒤에 어떤 숫자가 붙었는지 모르니까 그것만 붙여주자고, 이렇게. 얘는 미분해서 없어졌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f0이 1임을 알아. 0을 집어넣어서 1되려면 얘가 그냥, 1이겠지 응. 확인 한번 더 할까요? 4호서1 나오나? 4의 4제곱은 256인가? 네 64에다가 8 곱하면 512 256 더하기 1은 1이 맞잖아 네 F2 구하래 F2는 16-64 더하기 64 더하기 1 17. 5시 53분, 5시 57분 까지고, 야나 이거 나이 이 사진들 좀캡처좀 해야돼 원영이 사진 이쁜거 떴어 우리 어 3분만 쉴게요 아니. 이때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도 좀떠 오시고 그러셔야 돼요 3분 지났다. 카메라 꺼놓고 뭐 했어, 김민영? 언제 배터리가 없어? 요 충전기 꼽아놔. 충전기가 안 가요. 아빠나 어머니 저기. 나갔다 들어오실 때 웹캠 좀사달라고해사라고 네, 봤어요 올라갔어요 어, 어, 학교도 지금 온라인 계속하니까 네 그지 어쩔 수 없잖아 네자 오케이 30분 남았는데 미리 드릴게요 씨. 일단은 같이 했던 거다 정리가 됐으니까 확인 유저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확인 유저 다섯 개 확인 유지 5개 풀어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잡아드리겠습니다. 6시 6시 15분까지 확인 유지 5개 풀어주십시오. 민영쿤 어디 갔어? 캠 끄지 마. 응. 다 했어? 민영쿤은? 오케이. 그러면 음, 조금 일찍 마칠테니까 6시 45분까지야. 6시 45분까지 공부하고 톡으로 보내주세요. 함수의 그래프 C 파일 보내드렸습니다. 39문제구요. 영상, 오늘 수업 영상도 같이 보낼테니까 오늘 수업 영상도 참고해서 같이 진행해주십시오.